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 받으실 겁니다. 아파트 구입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나면 별거 아니죠. 제가 네이버에 실제 거래됐는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렸고, 근성근성으로 보지 마시고 거래됐는 상황들을 쭉 한번 보시게 되면은 나도 전문가가 될수 있다. 뭐 이런 얘기로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실제 보시다시피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입주 물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입주해야 될 물량들 중에서도 공사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계획을 처리했거나 아니면 일부러 지금 이 분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바꿨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현재 매물로 내놓는 아파트가 160, 196건입니다. 전세가 104건이에요. 동일매물 묶기를 풀면 657분에 271건, 즉 모든 부동산이 약 900건의 아파트 매물을 광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 매물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일부 거래 금액들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지만, 은 소위 말해서 팔아야 될 분들도 가격을 너무 낮춰서 내리지 말고 내놔라, 뭐 이렇게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왜? 어느 정도 아는 분들은 가장 저렴한 매물을 구입하려고 하겠지만 사실 그런 거에 관계없는 분들도 덥석덥석 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일명 호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너무 저렴하게 내놓지 말고 금액을 서서히 줄어보는 거죠. 또한 뭐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이늦게 추경 매수를 했는 분들 계시고 현재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이늦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현실인데 추경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경험을 해봤다면 가장 확실하게 할수 있겠지만 경험을 해보지 못해도 흘러가는 동향만 충분히 봐도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다시 한번 공기를 들썩거리는데요. 실제 생각해보면 아주 편합니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했다. 공급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 상승을 봤을 때 아파트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상승했을 때 실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파트가 상승하고 현 시점에서 구입을 했다가 다시 팝니다. 다시 팔고 다시 이쯤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다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다시 팔죠. 단지 이렇게 차트가 흘러갈 것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투자를 모르는 분들이 추경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물렸는데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갑자기 급락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하락할 것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고 그 이유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시는 중 일부 분들이 그런 내용을 모르고 새벽이고 밤이고 전화했던 분들이 기억이 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점에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아파트라 하는 것은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를 반복합니다 물론 현재 보시는 뭐 그래프는 공급에 대한 그래프지만 은 대부분 가격에 대한 그래프도 충분히 그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왜?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2016년도, 뭐 19년도, 20년도, 뭐 조금 늦게는 21년도 중반에서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사례들이 동네별로 나왔었죠. 그냥 가격이 하락했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언제쯤에 어떻게 흘러갔구나. 유심히 보게 되면 그런 게 눈에 자꾸 보입니다. 뭐든지 자꾸 오다 보면 눈이 떠이고 자꾸 듣다 보면 귀가 열린다. 뭐 옛날에 뭐 영어에 대해서 뭐 얘기들을 그렇게 했는데요. 생각 없이 그냥 들으면 뭐 그게 뭐 똑바른 말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고 생각 없이 보면 그 얘기가 정말 똑바른 글씨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쉽게 쉽게 넘어갈 수 있지만은 현재 아파트 어떤 분양에 대한 그래프지만 은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들이 가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차트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은 2006년, 7년 2005년도부터 사실 아파트 가격은 일부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을 하지만 거래가 되지가 않고 대부분 하락을 했죠. 이 차트와는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일부 내용이 맞다면 2 0 0 9년도에 어떤 차트와는 내용이 좀 비슷하다. 2005년도부터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하락하면서 일부 반등한다는 뉴스들이 계속 나왔지만은 제대로 된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많다고 해서 거래가 안 됐는 것이 아니라 IMF를 겪고 그 이후에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아파트 공급이 많았기 때문에 아파트가 폭락을 했는 것이고 하락을 했는 것인데 현 입장에서는 아파트 공급 물량도 상당히 많은데다가 2007, 8년도에 같은 위기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너도 나도 할것 없이 온 동네 사람들이 갭투자를 했고 투기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투자 투기를 했기 때문에 2007, 8년도에 순수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는 상황과 지금 상황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다. 그리고 옛날 봉급이 100만원이었다면 지금 봉급이 300에서 400이 되었느냐 그 정도 가격이 또 올라가지도 않았죠. 어느 정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공무원 뭐 봉급이라든지 아니면 은 회사 봉급이 특정 다수들을 제외한 나머지 엄청나게 두배세배로 뛰지 않았는데 예전 아파트 가격이 3억에서 대부분 분양을 하였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7,8억에서 11억까지 아파트 가격이 분양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2019년도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대구를 갖다 대면 공급 때문에 올렸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은 경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아파트 공급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급량을 초과했는 것은 맞지만 경산이 미친듯이 가격이 상승하였고 혁신도시라고 얘기하지만은 인구도 부족한 김천 같은 경우도 미친 듯이 가격은 상승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미 같은 경우는 2016, 17년도에 가장 공급량이 많았는데 뭐 제가 뭐 거래된 내용들을 보여드렸다시피 2016년도에서 가격이 하락합니다. 구미는. 그리고 20년도부터 가격이 다시 상승을 했어요. 근데 20년, 21년, 22년도에는 아파트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거꾸로 공급은 부족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트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은 경제적인 상황과 아파트 공급에 대한 상황,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에 대한 상황들, 그리고 예전 2008년도에 순수하게 아파트를 구입했는 상황이 아니라 전 국민이 대부분 아파트 갭 투자를 하고 투기를 하고 2030 세대들이 주식과 코인 그리고 부동산 영거를 했다는 것에 더욱더 폭락의 가능성은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동향과 경제적인 요인들, 뭐 그래프로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고 국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만세도 되지 않는 아파트가 나오면서 40%, 55% 폭락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김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분양되는 아파트가 없음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영상 같은 경우도 5천 세대 뿐이 되지 않는 아파트 가격들이 거의 수승와 비슷한 가격으로 미친 듯이 상승을 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우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던 요인 중에 하나는 재개발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 그래서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를 구입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이렇게까지 아파트 폭락은 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꼭지점에 물리지 않고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급상승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 아파트 분양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구 재개발이 순식간에 올 수도비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재개발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지만은 대부분 자가용을 몰고 다녀보면 여기도 저기도 대부분 공사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예정했던 계획들, 계획을 세워놨는 아파트 물량들을 수돕시키거나 아니면 공매로, 경매로 터지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일부 자리를 찾을 것이다 아니면 안정을 찾을 것이다 일부 상승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아파트를 팔지 않는 분들이나 아니면 추경매수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는데요. 물론 투자를 하는 분들은 유튜브는 재미삼아 보지만 은 실질적으로 추경매수는 하지 않고 현 입장에서도 아파트는 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투자를 했는 분들은 하점에서 어느정도 아파트를 구입했다가 최고점이 오기 전에 이쯤에서 대부분 팔고 나가죠. 그리고 마찬가지 다시 하락점에서 아파트를 구입하고 올라갈 때쯤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때는 적어도 큰 욕심을 내지 않고 팔고 나오는 상황들 그리고 경제적인 뉴스나 흘러가는 동향들 하나부터 열 가지를 다 꼼꼼히 확인해 보고 투자를 합니다. 말리조아 투자지 대부분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고 돈 욕심을 가지고 아파트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현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실수자 위주로 흘러가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나마 지금의 추경 매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뭐 투자를 할때 관계없이 가장 저렴한 상황에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된다는 건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아파트가 일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추격 매수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 고점에 물려있는 분들 마찬가지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더 이상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서 내가 사지 못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니까 나도 아파트를 하나 구입해서 돈을 벌어보자. 막연한 심리에서 이렇게 대부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학습 효과를 겪었다면 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라면 계속해서 추경 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간 더기다리보면 계속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걸알데 다시 여기서 올라가지 않을까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기미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아파트 가이 상승했다 다시 내려온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지만 은 최고점으로 이만큼 올라갔는 사람은 대한민국 생겨나, 생겨나고 나서 뭐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려가는 상황에서 더 내려가든 아니면 조금 덜 내려가든 뭐 이만큼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내려가면서 행보는 일부 할 거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나중에 이시점이라도 구입하면 되는데 이쯤에서 나오는 매물들은 대부분 금매물이 아니라 팔면 팔고 말면 많은 식에 위시도 좋지 못하거나 아니면 은 금매물이 아닌 매물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매물로 나오는 사례들 그런 상황 속에서 못 모르는 사람들이 다시 구입하는 사례들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영상을 보고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저도 이것도 얘기해주고 저것도 얘기해주고 뭐 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되면 죽도밥도 안될 것 같고요. 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은 동일한 내용을 계속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의 팩트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추격 매수를 해서 대부분 역에서 물려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격 매수를 해서 이쯤에서 물리거나 이쯤에서 물릴 수 있는 사례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기다리면더 바닥으로 내려가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은 만들어질 것이라는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감사합니다.